안녕하세요 아침공부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트렌드코리아 2019 여섯번째 시간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그 챕터의 요약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지능으로 다시 한번 진화한다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며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데이터와 결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decision을 합친 새로운 용어 decis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데이터에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생산성은 5%, 이후는 6%가량 경쟁사를 앞서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미 decision의 활용은 비단 첨단 IT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 미용, 패션, 물류,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거나 국민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이를 사용한다면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국경이 없는 온라인 데이터의 성격상 그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갖출 필요도 제기된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정보 보호의 균형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활용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필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승자가 결정된다. 우리는 의사결정 패러다임의 모멘텀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 데시전 포인트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데이터가 말하게 하라. 네, 이상입니다. 책에서 말한 이러한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거나 국민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이를 사용한다면 인권침해는 물론 이고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책에도 나와 있지만 2018년 봄에 홍콩 인기스타 장쉐요가 중국 내콘서트를 벌였어요 5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는데 그 중에 경제범죄 수대범이던 31살 중국 남성이 잡힌 거예요어 자기가 잡힐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잡힌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9 0 k m 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콘서트장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냐면 은이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한 안면인식 기술 때문에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장 출입구에 그 카메라들을 설치했는데 이 카메라들이 수배범의 얼굴을 어, 찍고 그것을 기존 범죄자 데이터와 매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이게 이제 수배범이 사람이 수배범이다라는 걸 알고 경찰에 알리고 그래서 잡힌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어, 2015 물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무단행단하는 것도 바로 안면 인식을 통해서 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그 사람의 얼굴을 띄우는 거죠. 무단횡단 했다고요? 네, 그런 걸 뉴스에서 봤을 텐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십몇년 지나서 뭐 거의 공소시효까지 사라진 상황에 거의 그 수준까지 간 상황에 아주 오래된 범죄자까지 그러니까 범죄자가 20대였으니까 얼굴 형태도 변했겠죠 십몇년 지났으면 네, 그런 사람도 잡았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어, 하늘의 그물이라는 의미의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TN 왕이 중국 전역에 뭐 2천만 대 정도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되어서 범죄 용의자를 추적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 범죄자를 색출하고 또 사회를 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고 라볼수 있지만 이게 빅브라더 역할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국민을 낱낱이 감시하고 필요할 때 통제하고 그리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반대급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중국이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온 것이 데이터 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줄여서 DI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지능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라 말을 하는데 저는 선뜻 이 말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 태생부터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목표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사면소를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인공지능의 사면소도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팅이나 인공지능의 단어만 바꾼 것이지 똑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 데이터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밑바닥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고요. 그 위에 날리지 지식이 있고요. 그 위에 위지덤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피라미드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각각 밑. 밑... 단계에서부터 보면은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만을 의미하는 개별 데이터를 말하죠. 그 중에서 이제 정보가 추려지는데요. 이 인포메이션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그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을 말하죠. 또이 정보에서 다시 지식이 뽑아지는데요. 이 지식은 날리지는 이러한 그 정보의 상호 연결된 그런 패턴을 이해해서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을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부터 다시 지혜가 또 뽑아져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그 하단의 그룹으로부터 맨 위에 아주 정제된 지혜에 그렇게 해당되는 결과물까지 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AI가 됐든 뭐 DI가 됐든 그 목적은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기업,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순도 높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말씀대로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실제로 업계 상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생산성이 5% 그리고 이유는 6% 정도 어, 앞서가고 있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FANG 이라고 하죠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글로벌 1등 인터넷 기업들인데요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톱5가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기업들이 그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빵에 소속되는 기업 그리고 또 많은 기업 인터넷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저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빅데이터 수집에 올인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향후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삼성도 인터넷 기업이고 어, 막 아직까지 막강한 그런 저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인 데이터를 취합해서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뒤쳐져 있죠 네 하드웨어들은 잘 만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또 우리나라에 크게 짓고 하지만 네이버가 수집하는 그 데이터들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경향이 있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DI가 어, 이들 기업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죠 어, DI는요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속 소상공인에게도 각각 상황에 맞게 응용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 분석 성향 파악 등을 통해서 맞춤 세일즈를 하는 노력 등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할 얘기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와 분리를 해서 이 개인 인텔리전스를 저는 퍼스널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그 이니셜만 따서 PDI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관리해서 특정한 경향성을 이룬 의미 있는 데이터 조합을 만들어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 특정한 경향성을 이룬 의미 있는 데이터 조합을 다른 말로 개인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개인 메시지가 이제 내 비즈니스의 주요 아이템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라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후반전 혹은 제2의 출발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PDI 역시 3요소가 필요합니다. 아까 인공지능의 3요소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이 PDI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 와 알고리즘과 컴퓨팅이 필요한데요. 이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데이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실, 개념, 명령을 과학적인 실험이나 관측 결과로 얻은 수치, 정상적인 값등 실체의 속성을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것,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아,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록한 것, 즉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데이터란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때, 문자화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사유체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유체계는 뭐 쉽게 말하면 생각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무슨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특정한 결과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상상력을 발휘한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상상력을 풍부한 상상력을 눈에 보이는 문장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상상 차원에서 멈, 머무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고리즘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쓰, 글쓰기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이루는 원천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컴퓨팅인데요 어, 이 컴퓨팅은 사실 문제 될게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뭐 집에 컴퓨터 있고요 개인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손안에 예전으로 따지면 뭐 슈퍼 컴퓨터급 디바이스를 손안에 그리고 가방안에 그리고 집에 사무실에 이렇게 막몇 대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개인 차원의 컴퓨팅은 이제 도구가 디바이스가 충분히 갖춰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것들이 마치 모든 게 이제 디지털 도구의 또 디지털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절한 아날로그 도구를 덧붙일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공급적인 원활한 그런 PDI 를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와 아날로그 도구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쨌든 예, 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 데이터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단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화 하기 위해서 이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책에서 데이터화 한다는 얘기를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 그것을 데이터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아날로그 도구로는 제가 개발한 스케투 주간 플래너를 사용해서 플래닝하고 실행하고 또 피드백 하,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로는 주로 에버노트를 사용하죠. 물론 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뭐 기타 개인 문서 저작 도구를 사용하지만 데이터를 취합하고 또 분석하고. 응용하는 도구로서는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디지털 도구와 아날로그 도구를 잘 운용해서 가능한 한제 삶의 모든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축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모이다 보니까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DI는 기업의 빅데이터에 비하면 사실 아주 작은 스몰데이터죠. 그래봤자 뭐 몇십 개가 되겠습니까 개인 뭐 텍스트를 운용하는 것이 그러나 이 기업 차원에서 볼때그 빅데이터가 향후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 하듯이 개인의 이 스몰 데이터는 그 규모는 작을지라도 각 사람의 개인의 경쟁력과 또 개인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인텔리전스 시대에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PDI 퍼스널 데이터 인텔리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비지인 가비지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그런 격언은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들을 먹이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19의 여섯 번째 파트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을 읽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나눠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